안녕하세요 오늘요 이거 케일 어, 김치를 담으려고 준비했는데 요 우리는 뒤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안 뒤치고 이대로 담는데 여기에 이제 쌉싸름한 맛을 더 느끼면서 어, 먹기 위해서 그냥 담을 거예요 고추, 홍고추 일곱 개 정도 양파 반 개, 조그마한거반개 어, 밥, 밥두 숟가락 정도 넣고 생강 한 톨, 조그만 거한톨또 마늘 일곱 개 오늘은 배가 없어서 대신 배즙으로 넣을 거예요 집에 배즙을 잘안 먹어요 배가 비싸고 이거 넣는 거? <웃음> 비싸 <웃음> 비싸니까 그냥 집에 있는 걸요걸넣어 이것도 내놔배짠 거니까 똑같아 밥이 들어가서 물한 50g, 만 붓고 50g. 5 0 m l 너무 0라1 0네 g 100g. 100g. 가지고 생각없이 g 깔아버렸어 0추 g 0 g 쪽0도 g 0 g 우니까큰 거는 배를 좀 갈라줘야 돼 양파 반개는 갈아서 아니 참 썰어서 넣고 무도 적당히 이 정도 넣으면 될까? 깨두 숟가락 정도 네 다섯 개 정도 넣을까? 이제 메시를 넣으면 이렇게 좀 물르는 자기가 있으니까 우리는 어, 설탕도 또 무에다 넣으면 미끈거려요. 그래서 올리고당으로 좀 넣어줄 겁니다. 올리고당. 쫀딱쫀딱해져? 아? 어? 쫀딱쫀딱해? 아, 이 무하고 설탕은 어. 이게 느리해. 신화당 넣면? 으 신화당 넣으면, 신화당 넣으면 싱, 싱싱하지. 오늘은 신화당 안 넣고 신화당 안 넣고 올리고당 넣는 거어 인일로 신화당 안 넣고, <웃음> <온도도> 안 넣고. <웃음> 올리고당 신화당 아니 신화당 넣으면 이게 싱싱해 음. 너무 싱싱니까 근데 오늘 올리고당도 괜찮아 어. 설탕을 넣으면은 이 무하고 설탕하고 만나면 그치? 코밭이 느리해 어. 음. 어 내가 액젓을 안 넣었어. 음. 잊어먹었네. 음, 심심해. 100ml 좀안 되네. 먹어보고. 간말나볼게 음, 맞아? 응. 음, 응. 음, 딱 맞다. 음, 맛있다. 고기 쌈용인데 이렇게서 해쌈장먹 맛있지. 음. 야 양념하고 그러다고 딱 맞네. 그지? 응딱 맞네. 어째 양념하고 그러다가 딱 맞냐? 끝났네. 딱 끝났네. 음. 그냥 이거 내가 그냥 하나 먹어볼게. 생으로? 응. 응. 원래 생으로고 삶으라고 삶 먹는 거야. 그러니까. 응. 응. 음. 음. 맛있어? 응. 정말 맛있어? 응. 다 따로 먹어도 맛있어. 별로 안 써. 갑 응. 그러니까 이거 뭐 써봤어? 얼마나 쓰겠어? 응안 써. 그냥 싸 먹는데 뭐. 정말 응. 그 맛있응 응, 맛있어. 응 맛있다. 약간 숙성이 되면 바로 먹어도 맛있는데 약간 숙성이 되면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캐리 김치를 해봤는데요. 뒤치지 않고 하면은 어 이렇게 이제 데치면은 약간 쓴맛이 빠져나가는데 안 데치고 바로 이렇게 했더니 약간 그렇게 쓰지 않아요. 캐리 맛이 강하면서 너무 맛있어요. 꼭 담아보세요.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